흘렸어. 아, 사랑의 지연 한 번만 이겨줘요. 헤어지는 쓰라 린 심정. 박지연 씨가 준비한 무대. 아이고 찍었는데요. 또 어려운 아, 노래네 아이고 찍었는데요. 또 어려운, 아, 아, 어려운 아, 노래네 한다. 아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 힘들고 타의 추종을 불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기본기가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스터트롯2 지난 대장전에서는 박지현이 안정혜의 대전 브루스를 통해 팀의 대장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스터 진성이 애창곡이기도 한 대전 브루스를 통해 박지현은 처음으로 슬로우 템포의 곡을 선보였는데요. 무대에 오르기 전 박지현은 송도현의 필살 애교 응원가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팀원들의 운명이 제 어깨에 걸려 있으니 무대에서 모든 걸다 토해내고 내려오겠다 라고 당찬 각오를 밝힌 박지현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짙은 절절함으로 무대를 마친 후 진성 마스터는 대전 브루스는 어려운 곡이다 라며 섬세함만 보완하면 완벽하다는 진심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골벌스의 팀의 대장 이게 <웃음> 엄청 많아. 이게 엄청 오늘이 뻐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제가 잘해가지고 지금 메들리 점수가 3인데좀 잘해서 꼭 순위를 뒤집고 싶어요 대장의 활약이 <웃음> 반드시 필요한데요 1위 하면은 전원 팀원 전체가 다 올라가니까 음. 불러줘 하나 둘셋넷 지연이 형 위해서 노래 만들었어요 도연이가 <웃음> 이연이 형이 진다는 말 빼곤 다 해줄게요 <웃음> 아, 사랑해 지연 한 번만 이겨줘 <웃음> 한 번만 이겨줘 <웃음> 진짜 아니 <웃음> 올라오 다 올라오고 싶 c u 다 같이 싶어요. 올라오고 싶은거 I got you, love. I'm g o i 너 g to do it. Tara Shinen. No, no, no. t 무대에서 모든 걸다 토해내고 내려오겠습니다. 팀원들의 운명이 제 어깨에 걸려있으니까 부담도 되고 짊어진 무게가 조금 있고 팀원들 운명이 갈리는 거니까 점수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박지현 씨가 준비한 무대! 나 듣고 싶었던 느낌이야 이런 거 듣고 싶었었고 이거 되게 슬로우를 부른다 아이고 찍었는데요. 또 어려운 노래하네. 아, 아이고 아, 또 어려운 노래하네. 아, 안정혜 씨의 대전 부루스입니다 눈물에 플레이트 나가는 새벽열차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원이 변치 말자 맹세해 끝마 아고행완행열차 이 새끼 운 이별의 말도 없이 무정하게 떠나가는 해정 아 발령 시 오신 후 고행완 행렬차 세상은 잠이 들었고요. 방. 물로 해야 지낼사 y a c 진 i 붙잡아도 c h i 는아아 i 슬아에 i n 오 h i 슬 c 는 i n chin, c h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데 반키를 낮춰서 출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연조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잘 들었습니다, 지현 씨.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강박도 굉장히 마음이 어, 힘들고 그 어느 무대 때보다 아마 지금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린 노래를 하니까 바이브레이션의 진폭과 높이가 똑같아요. 이게 단조롭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부담 컸을 텐데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야. 어,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야간업소를 참 오래 있었어요. <웃음> 도대체 몇 년을 하신거야간업소 <웃음> 어, 그럼 <웃음> 야간업소에서는 1등이죠. 예, 예. 이 대전 부르스가 예.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면으로 그럼... 곱씹으면서 바이브레이션의 생명력을 요하는 그런 노래이니 흐름에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좀 타가지고 몸에 익혀가지고 부르시면. <웃음> 타의 추종을 부르는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없다 보니까 너무나 노래가 심플했다라는 이본기가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훌륭한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이 칭찬받을 만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2라운드 꿀벌즈 대장전 2라운드에서 꿀벌즈 몇 점입니까? 161점. 박지현씨 수고하셨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위로 올라갑니다. 네.